빵이네가 선택한 매트는 3년 넘게 사용 중인 인증받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팡의 펫플레이 매트입니다. 제가 매트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내구성입니다. 정말 많은 매트를 사용해봤지만 디팡 매트만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매트가 없더라고요. 두 번째는 방수성입니다. 애들이 가끔 실수로 배변활동을 하거나 물을 흘렸을 때 다른 매트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절삭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더라고요. 비팡 매트는 모든 면이 마감처리되어 있어 물이 절대 스며들 걱정이 없습니다. 세 번째는 인테리어 부분입니다.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더라고요. 비팡 매트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정말 이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사하면서 느낀건데 딥팡매트가 폴딩매트라서 재단선을 따라 접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관 및 이동에 정말 편리해서 이사할 때 이번에 쉽게 할수 있었어요. 우리 중소형 친구들 쓸개골 보호를 위해서 특허받은 기술력을 갖춘 딥팡매트를 추천해드립니다. b y e b